네, 광역 앵두금 성분석소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이스톤은 조개화석입니다. 어, 일반 조개화석과는 다르고요. 전세계 아주 보기 드문 어, 화석이 포항에서 발견되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개화석을 보시면 보통은 이암덩어리에서 발견한 조개화석인데 여기는 이암이 아니죠. 고압으로 단단하게 경도가 높은 그런 상태의 조개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네, 거의 사파이어급의 조개화석들인데요 네, 조개화석 껍데기에 칼슘이 있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보입니다 상당히 큰 크기죠 요만한 크기니까 제법 큰 크기입니다 자, 좀더 확대해 볼까요? 오, 다섯 배로 확대했는데. 이상 광협앵두금 승부 속성 있습니다.